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갓장이와 도깨비 감투 옛날 옛적에 갓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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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나 가득 떠주었으면... 갓짱이는 한숨을 쉬며 혼잣 말을 했지요. <웃음>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누구냐? 갓짱이는 깜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어요. 헤헤헤, <웃음> 여기 돈 받아라! 예따 휙! 그러고는 열린 창문으로 휙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가짱이는 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갓으로 얼른 그것을 받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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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밖에서 또 다시 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에? 누구냐, 날 놀린 녀석이! 약이 오를 때로 오른 갓장이는 문을 박차고 달려 나갔어요. <웃음> 제주 있으면 날 잡아봐라, 빼롱 <웃음> 갑장이는 소리나는 쪽을 향해 마구 달렸어요. 어느새 큰 길가를 지나 냇물을 건너고 언덕을 지나게 되었지요. <웃음> 어떤 녀석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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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갓짱이는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것들이 많았지요. 갓짱이는 떡, 엿, 과일을 보이는 대로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아, 거참 귀신이 곡을 할도르시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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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한푼 드리지 않고 만난 것을 실컷 먹으니 그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갓장이는 점점 겁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값나가는 물건까지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이렇게 귀한 물건들이 어디서 난 거예요? 갓장이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뭐 이걸 가지고 놀라워 이제 우린 큰 기와집에서 하인들을 두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오 여보 혹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니지요? 쓸데없는 소리. 잘 사는 사람들 것을 좀 나눠 쓰는 것 뿐이요. <웃음> 안 돼요. 부인은 남편에게 달려들어 도깨비 감투를 빼앗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빨리 내놓으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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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도깨비 감투를 쓴 나를 잡겠다고? 갓장이는 코웃음을 치며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흠흠흠, <웃음> 무좀 가져갈까나? 룰루룰루. 아, 빨간 옹겁이다 저쪽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가 빨간 헝겊 주위를 에워쌌어요이 나쁜 도둑놈 어디 맛좀 보아라. 에잇! 사람들은 빨간 헝겊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갓장이는 몽둥이에 이곳 저곳을 맞았지요. 아이고나 죽네 아이고야야. 아야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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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지요. 부자는 땅도 많고 돈도 많아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만 게으른 세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 되었어요. 부자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들 셋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도무지 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게다가 욕심도 많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겠다고 다투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아침밥을 먹다가 첫째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장남은 집안의 기둥! 아버지는 장남인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도 내가 가장 많이 가져야 해! 동생들아, 알겠느냐? 둘째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를 위해 굳은 일을 제일 많이 한 내가 아버지의 자랑이라고! 그러니 내가 제일 많이 재산을 가져야 해!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아들이 말했어요. 형! 형들은 장가를 가면 색시밖에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야. 가장 효성스러운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세 아들이었지만 부자 아버지는 그런 아들들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부자가 장터에 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랫마을에 효자 아들 소문 들으셨수? 나도 들었어요. 김씨네 세 아들이 효심이 지극하다네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씨네 세 아들을 칭찬했어요. 부자는 김씨네 아들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김씨네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해가 뉘어뉘어질 무렵 부자는 길가에서 한 농부를 만났어요. 혹시 이 동네에 효자 사명제를둔 김씨라는 사람을 아시오? 예, 제가 김가이고 저희 집에 세 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찬을 하더이다. 아, 그래요? 반갑소. 아드님이 계시는 댁에 잠깐 들어가 봐도 되겠소? 부자는 이 농부를 따라 집으로 갔어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제가 옷을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농부가 잠시 후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손님이 와 있는데 다리가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다니 게다가 이렇게도 쌀쌀한 날씨에 짧은 바지라니 부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농부에게 물어보았어요. 어찌해서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 <웃음> 제 바지 길이가 좀 어색하지요. 실은 며칠 전에 품삭으로 옷감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바지를 한벌 지어 입기로 했지요. 그런데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지 뭡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지를 입어보니 이렇게 깡충한 바지가 되어 있었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러 들어가자 첫째 아들이 바지를 가져와 한 뼘을 줄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 한 뼘을 더 줄였습니다 형들이 바지를 줄인 것도 모르고 있던 막내아들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한 뼘을. 더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바지가 된 것입니다. 짧아진 바지를 입어본 아버지를 보고 세 아들은 당황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죄송해요. 형이 줄인 줄 모르고 제가 한뼘더 줄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짧아져서 어떡하지요? <웃음> 아니다, 얘들아.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좋은 바지로구나. 고맙구나. <웃음> 농부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자는 자신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바지를 들고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예. 네. 네.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부자는 바지를 입어 보았어요. 그런데 바지는 하나도 줄어 있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부자는 세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얘들아, 어제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바지가 그대로 있느냐? 아버지가 묻자 첫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그 바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둘째가 줄여놓은 줄 알았어요. 둘째 아들은 셋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형 대신 막내가 해야지요. 그러자 셋째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나이도 제일 어린 제가 어떻게 바느질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형들이 했었어야죠. 이 모습을 지켜본 부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송아지와 바꾼 무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농사일을 했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며 잡초도 뽑아주었지요. 참 젊은 사람이 부지런도 하네 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마음씨는 얼마나 착한데요. 어제는 아랫마을에 밥을 굽는 할머니에게 쌀을 한 가만이나 갖다 주었대요. 정말이요? 농부는 마음씨도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농부는 밭에 무를 잔뜩 심고 열심히 김을 매주었어요. 정성스레 농사를 지은 덕분에 무는 쑥쑥 자랐지요. 가을이 되어 밭에서 무를 뽑을 때가 되었어요. 올해도 무가 굵고 싱싱하게 잘 자랐으려나. 어서 어서 수확해서 우리 어머니 맛난 음식 사 드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박엿도 실컷 먹여 줘야지. 마을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어야겠다. <웃음> 농부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농부가 밭에서 물을 뽑다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 아니 이럴 수가 사람 키만한 물아니? 농부가 무를 뽑아보니 키가 큰 장정처럼 튼튼하고 커다란 무였어요.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무를 내가 먹을 수는 없지 우리 마을에 고마운 분께 드려야겠다. 농부는 커다란 무를 지게에 지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저희 밭에서 난 크고 싱싱한 무이옵니다. 사또께 바치겠습니다. 난생 처음 이렇게 커다란 무를 보고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년 동안 땀 흘려가며 열심히 농사지은 귀한 물을 내게 주다니 자네는 참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일세. 정말 고맙네. 사또는 기뻐하며 이방을 불렀어요. 요즘 관가에 들어온 물건 중에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이, 송아지가 있사옵니다, 사또. 그렇다면 그 송아지를 이 농부에게 주도록 하라. 사또가 이방에게 일렀어요. 힘도 세 보이고 잘생긴 송아지였어요. 농부는 누런 송아지를 받아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농부가 커다란 무 하나로 사또에게 송아지를 받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방네로 퍼졌어요.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는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욕심쟁이 농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음, 그깟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고? 그렇다면 나는 송아지를 바치고 몇 배나 더 귀한 것을 얻어와야겠다. <웃음> 욕심쟁이 농부는 송아지를 끌고 관가로 갔어요. 물을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겠다. 그렇다면 나는 송아지를 바치면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웃음> 잔뜩 기대를 한 욕심쟁이 농부는 사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사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가장 아끼는 송아지입니다만 사또께 바치겠사옵니다 오호, 그 마음이 참 고맙구나. 여봐라, 요즘 관가에 들어온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이방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이! 어제 한 농부가 가져온 커다란 무가 가장 귀한 물건이옵니다. 사또.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송아지를 가지고 온 보답으로 그 물을 주도록 하여라. 욕심쟁이 농부는 송아지를 바치고 물을 얻어 낑낑대며 집으로 가져갔대요. 괜한 욕심을 부려 아끼던 송아지만 잃게 된 이야기지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욕심쟁이 농부는 금덩어리는커녕 커다란 물을 짊어지고 집으로 걸어갔네요. 생각만 해도 우스워요. <웃음>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고생하셨지요? 그래요, 이제 아가랑 편안하게 좀 쉬세요. 오늘도 엄마, 아빠가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만큼 더 커졌어요. 지지고 볶고 복닥거리며 사는 매일의 생활이 참 고되고 힘들지만 이런 시간들도 앞으로 딱 3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힘내보아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